이번 시간에는 표와 차트를 이용해서 체험 학습 장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홈 탭에 레이아웃을 눌러서 빈 화면을 해주겠습니다. 삽입 탭을 눌러서 워드아트를 선택해주시고 황금색 강조색사 부드러운 입체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글자를 적어 주시고 테두리를 클릭해서 실선으로 바꿔 주시고 홈탭을 눌러서 글꼴은 MD 개성체를 해 주시고 글자 크기는 60 도형 서식의 텍스트 효과에서 반사, 근접 반사 터치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위치를 상단으로 옮겨주시고 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상단에 삽입 표 세줄 다섯 칸을 해주시고, 글자를 적어 주겠습니다. 테두리를 눌러주시고 홈탭에서 가운데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테이블 디자인을 누르시고 표 스타일 자세히를 누르시고 보통 스타일 2 강조사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홈 탭에서 글꼴은 마이너 고디 글자 크기는 18 가운데 정렬을 해 주시고 슬라이드의빈 공간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고, 마우스 오른쪽 배경 서식, 채우기, 단색 채우기에서 채우기 색을 클릭해 주시고, 황금색 강조사 80% 더 밝게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차트를 넣어 주겠습니다. 삽입, 차트를 선택해 주시고 묶은 세로막 대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확인 엑셀 창이 나타나면 위아래 크기를 조금 키워 주시고 내용을 입력하겠습니다. 열의 너비가 부족해서 글자가 가려지기 때문에 상단에 A와 B 사이에 있는 경계선에서 드래그해서 크기를 키워주시고 이제 계열 3은 필요 없기 때문에 지워도 되지만 여기 회색이 계열 3입니다. 오른쪽 아래에 파란색 사각형 점이 있는데 가져다 대시면 대각선 까만색 하살표가 됩니다. 드래그해서 위치를 옮겨주시면 계열 3이 자동으로 빠지기 때문에 굳이 삭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엑셀 창을 조금 아래로 내려주시고, 내용을 보시면, 지리산 X축 항목과 비용 희망인원, 법내의 위치가 정확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비용과 희망인원, 법내의 위치와 지리산 전주 하목마을 X축의 위치가 바뀌어야 된다면, 상단에 행렬 전환을 누르시면,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위치를 바꿀 때는 반드시 엑셀 창이 열려 있어야 행렬 전환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법례와 X축 다른 말로 가로 항목 축이 정확하게 만들어졌다면 엑셀 창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엑셀 창을 닫으면 행렬 전환은 회색으로 변하게 되고 눌러도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희망인원은 꺾은 선이기 때문에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누르시고 희망인원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보조축을 체크해 주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축 값이 생겼죠? 이게 보조축이고 왼쪽에 있는 이 숫자 값이 주축입니다. 이제 상단에 차트 디자인에서 색 변경을 누르시고 색 3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다시 빠른 레이아웃을 누르시고 레이아웃 2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차트 제목을 클릭해 주시고 범위를 지정해서 글자를 수정하겠습니다. 테두리를 눌러주시고 홈탭에서 휴모모음 T를 선택해 주시고 글자 크기는 20을 하겠습니다. 글꼴 색은 주황 강조 위로 해주겠습니다. 굵게를 해주시고 차트의 크기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크기 조절점에서 위아래 하살표가 나오면 드래그해서 적당한 크기로 크기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와 차트를 이용해서 체험 학습 장소를 만들어 봤습니다.